도와주세요 하는 거야. 손안 끼게. 오. 안녕하세요. 테리아 뒤에 봐 봐. 헤 뒤. 예쁘다. 짜자자자자. 내가 이렇게 줄게. 얘는 파랑이. 어. 또 얘는 겨울랑구 아니 얘는 하얀눈 그다음에 지저뭐투은 뭐냐면 어. 다투 통. 그다음에 음, 음, 음. 어, 좋구만. 야. 돌려. 솔직히 라면 먹고 싶었는데, 세트에 없더라. 두부하고, 이거 짜다고. 야. 야. 야. <웃음> 어. 이거, 어, 이거, 어, 이거 되게 좁금 노래. 짜대. 되게 고소해. 이거 그래아 젓갈인가 보다. 엄청 고소해. 응. 나도 한 번만. 내장이라 아, 그랬어. <웃음> 거야 너무 짱거 아니야? 아니 괜찮아. 물 많이 마시지. 먹어 응. 먹어보자. <웃음> 먹어보자. 음. 음. 어, 그냥. 짠. 짠. 엄청 했어. 아, 고마치구그어가고 맛있고. 그니까. 아, 이렇게 먹고 와야 되는 건가? 오, 오는, 오는 것부터 해보자. 떨어져 있어. 하나, 둘, <웃음> 셋. 아, 됐다, 네. 됐어? 봐봐. <웃음> 봐봐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나 영상 <웃음> <나 너는 웃음> <웃음> <여, 웃음> 찍때 알지? 10년이 지났다. <웃음> 얘잘 넘어지지 않았냐? 오, 야, <웃음> 어, 맞어 아니, 아니, 그 정도는. 아니, 좀만 도 얘랑 압구정도 갔다가 사진 찍다 넘어졌잖아. 엎어졌잖아. 우산 <웃음> <응산> 시작. 가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어디, 어디 넘어지지 않아? 여기 나요얘 봐봐. 어때? 어? 바스. 어, 쭈꾸미같다. 낙지다. 큰가처럼맛있는네 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뜨거워. 맛있네, <맛있는데> 뜨거워? 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얼마나 맛있나 맛있어? 맛있어? 음, <목소리> 음, <맞죠? 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표정과 표정과. 두뜨 야, 워정이 야, 이 엄청 빨리 들리고 있어. <목소리> 너 그냥 너 고생 많이 하잖아. 아, 그 내가 <목소리> <목소리> <맛있어? 목소리> 아이고, 예뻐. 맛있어? 아이고, 예뻐. 그리야 음. 되게야 응. 이게. 음, 음, 여기다 이, 이거 좀 나중에 그래서 네. 음. 음. 음. 음. 음. 네. 어안어어근아 아빠, 위니 네. 잠깐 불어. 아빠 손안 맞으면 안 돼요? 엄마 개딱지 뜯던 손. 이제 벗어드야 티티티비. 그고 엄마는 쿡딱지로잘 파고. <웃음> 네가 파주면 내가 파는. 티티티비가 있습니까? 우리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니까 우리나라 에 관련된 것도 파란색 뭐가 있을까? 음, 우리나라 관련 아나알겠다 알겠다. 뭐? 태리는? <웃음> 대왕 비닐방을 대왕. 파란 나그파란색은 파란 나비 그빨간색은는빨간 파란 그 꽃. 오 어, 그래 그래. 나비가 나비가 빨그꽃 냄새를 맡고 어. 온 거야. 뭐? 어? 아빨. 나중에 바다 그리기 대화 하자 그래 집에서 그래 우, 울어도 상관없지 울면 안 되지 울면 안돼어 <웃음> 상관없기는 안돼 근데 점수는 없기어 알았어 이게는거 없고 뚜뚜 이미의 부 바이브에서 기분 좋은 팝을 재생할게요 지금은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원래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물간도 하고 싶었단 말이야 물감 더 하고 싶으면 엄마 물, 물감 어떤 종이에다가 그려도 돼?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 지금은 어. 어차피 물감 임이니까 된다고 할수 있어 응. 엄마 물감 다른 종이에다가 칠해야 해? 어 다른, 다른 종이는 상관없지 막상 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엄마가 안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 다왜안될 거라고 생각해? 음, 어, 다안될 거라고 생각하 안될 거라고 생각할수록 새 시간이 가니까 더안 되는 안될 기회가 더 오는 거야 맞아, 기회가 사라지는 거야 코치가 어딨어? 음, 안 이것만 봐도 웃음 나 <웃음> 진짜? 여기가 좀 평범해 아파 안돼 m m h